앙삐릅니다. 자, 이번 컨텐츠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제가 진짜 다이어트 식품 중에서 가장 <웃음> 즐겨 먹고 있는 거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뭐 여러분들. 그 다이어트 관심 많으신 분들한테 이런 이은 많이 들어보셨죠? 모트, 귀리 예, 바로 핀란드에서 넘어온 그공물 오트라 브리오는 그공물을 담은 상품을 하나 리뷰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 이게 사실은 제가 직접 한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우연치 않게 저희 작은누나한테 추천을 바라서고 드시게 되었는데 어... 똥하기도 좋고 맛도 괜찮고 그래고 저한테도 추천해서 저도 먹어봤는데 어 그냥 먹기에는 좀 역해요 역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랑 접해서 먹는 것도 좀 건강에 잘 알려진 그 식품들이랑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이걸 맛있게 먹으려면 어떠한 준비물들이 있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트 자체를 간단 조리해서 먹어봤는데 일단 필수적으로 반드시 넣어야 될 거는 바로 블루베리. 아무래도 이거 순수하게 이 것만 먹다 보면요 굉장히 역해요. 이제 냄새도 솔직히 좀 이상하거든요. 물에 불린 거그 냄새 자체요. 아무튼 블루베리를 좀더 많이 넣으셔서 같이 곁들어 드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리고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게 하나 있는데 뜨거운 물에 불릴 때.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1, 2분 정도 돌리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조리 과정에서 진짜 그런 과정을 따고 하진 않았는데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렇게 해서주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오트 시리얼처럼 먹는 것을 해봤는데 질리지 않고 잘 먹는 것자체가 이런 오트 상품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오트상품들도 분명 더 있을테니까 이것저것 많이 들어보셔서 오트 자체의 매력을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파이팅!